대사를 외워봐 아주 잘 지금 너한편너한 편. 아정이 한편어를 너무 좋아해주고 불러주고. 아, 나중에 콘서트에서 두 개면 듀엣을 좀 하고 싶어요, 한편어. 아, 전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지금 마이크를 새로 바꿨는데 너무 설, 좋은 게 뭐냐면 엄청 가벼워요. 가벼워하지 않아요. 예전에 좀 무거웠더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웃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웃음> 가 그 순간 더 멋있어요 역시 메인 보컬 <목소리> 시작으로 하여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아, 아까 전에 리허설 하는데 그 캠프파이어 맞추고 있었거든요. 네. 저랑 디노랑 이제 그 후렴에 제스처를 맞춘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We can 현실에서 행복하홍 보여. 이게 맞는 나라에서 저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저희가 얼른 찾아가서 맞아요. 좋은 공연, 와.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면서 저희도 네. 행복하고 우리 팬들도 네. 같이 행복할 수 있어. 그런 무대를 만들어가야겠요 예, 그죠,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네, 리허설 잘했을 으니까 네. 파이팅 한번 내용이 하고. 군지언이도안 다치고 안돼 하지 마. 안 다치고 안, 안, 안, 안 다치고. 응원 구르기들 자다 같이 민중앙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민중앙 같이 하자 열심히 말하자 자민규형원 들어가 멤버들 이 하나씩 빨리 하자. 하자. 하자. 빨리 공연 해 보도록 하죠 민규 형다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2028년 아이디어컵 공연의 초청을 열희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벌 1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참피곤할수 있지만 한정이 관리를 잘해서 조절 잘해서 네. 네. 네. 네. 아침에 밥 많이 먹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나 틀리잖아요! 에너지 지금 최고의 미래를 만들어봅시다! 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컷! 아, 배고팜! 아, 파이팅. 파이팅! 여기까지 컷! 지켜봐! 알았죠? 여기는 지금 이제 홍콩 이제 기자회견을 하러 왔는데 아 역시 홍콩 갤럭분들의 열기가 뜨겁네요 아, 진짜 들어올,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새로운 곳에서 또 갤럭분들 만났어요 여러분 메이 some n o 아 좋습니다. 응원 팬들 굉장히 많이 오셔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만나러 곧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웃음> Seventeen 음, 음, 것일에도... <놀냐> <놀냐> <놀란냐> News 안녕하세요. 앵커 혹시 민규입니다2018 아이디얼컷 투어를 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지역인 네. 홍콩에서 네. 지금 공연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곳에 여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또 음, 지금 네. 어, 뜨거워 빨간색 어, 뜨거워. 땀 어, 등에 땀이 나는데. 네, 아, 저도 약간 그랬는데.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세븐틴 멤버들이 어제 공연 전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팬분들을 간단하게 만나봤는데요. 네. 정말 많은 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어, 세븐틴 멤버들의 박수와 환호를 네. 해주는 상황이. 카메라 다 찍혔습니다. <웃음> 네 맞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공연 시작한 1시간 전인데요. 맞습니다. 어, 멤버들은 뭘 하고 있을지 한번 현장에 나있는 권순이 김민규 리포터!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상을 안 지고 계신데요. 네, 세븐틴 네.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신, 네. 아, 지금 공연장 심정이 어떠신지요? 심정? 심정. 많이 어, 설레고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홍보 왔잖아요. 네네. 네. 네, 굉장히 빨리 모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래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멤버들 멤버 을 만나러 가볼까요? 하나 둘 아아 저씨 안녕하세요. 네. 아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현장이남버들세설리터입니다아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공연 전인데 네. 뭐하고 계신가요? 명상하고 있어요아 명상. 네. 명상은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요? 오늘 공연을 위해서 인가요 그쵸 긴장을 좀 풀고 머릿속을 이좀워워야지지중중에구는이 좀좀 친구는 이많이많가지이 네, 세븐틴 뉴스를 진행하를는행하가는앵커규지랑친구씨이 친구는 이친구분들이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정말 너무 잘해 주실 수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명상, 명상 중 아니시죠? 명상은 덜 깨신 거아니아 어. <웃음> 명상! 명상 아직 풀리지 <웃음> 않았어요 아그 네. 아, 어, 계속, 생각나는 계속 생각나는 하시기 생각나는 바랍니다 네네 네, 오늘 공연을 위해서 이발을 하셨다고 네. 네. 내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아 그렇군요 기분 전환 했어요. 겸 네, 머리 짜리니까 어, 되게 멋있네요 네. 아 진짜 아주 카리스마 네. 있어졌어요 머리가 제 머리가 아니게 돼서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누구 머리죠? 네. 여러분의 머리요 아. 디올스야 네. 여러분의 머리 아 디노씨 안녕하세요 언위 <목소리> 심성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사람이 지닌 고유의 향기는 어, 말로써 그 사람의 말로써 뿜어져 나온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도 참고해서 생활에주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야너왜 이렇게 웃기냐 <목소리> 아 넘겼어 아까 나올 때부터 넘겼어 디노좀껴 웃긴 것 같아 야 정말. 아주 리포터들이 네. 잘생겼네요 확실히 재생긴 리포터가 진행을 하니까 네네네. 이게 또 유스의 느낌이 다 다르네요 저는 제가 현장에 본다 가서 정말 아쉽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정말 어쨌든 권순영 김민규 리포터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공연 전 멤버들의 그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 네네네. 너무너무 멋있고 네네 맞습니다 또 자랑스러운데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치지 않고 네. 많은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 받고 오고 네. 받은 사랑 다 보답해 드리고 올수 있는 그런 세븐틴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세븐틴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앵커 호시 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한만디 해! 자! 가 마디 조슈아 한 마디 해! 오조슈 가자 그래. 얘들아! 어, 오늘 그래? 홍콩에 왔잖아 홍콩 홍콩하왔씨마마때 저번에 오고 어홍콩이데 어, 오늘 우리가 단독 어, 콘텐츠를 어, 홍콩에서 있어. 이렇게 해 그렇죠 <드레> 이렇게 해지 그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어버전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 역시. 다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다음 무대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공연 중간에 에너지 충전하러 을 에그타르트 먹고 싶다 근데 민경이 아까 전부터 계속 에그타르트 먹고 싶은데 지금 헬로 무대 중에서민경못 먹고 있어요 정한이 형도 정한 에그타르트 이제 다 먹었어요 이제 에그타르트 먹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네. 민경이 먹고 싶은데 민경형못 먹잖아 민경 미안해 내가 먹을게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不用要多爱上没有你有美女你怂你就这样就不会我就会过在头上首先感谢每一克拉来到这里给你们点亮这个舞台让我们更加开心地在舞台上展示自己然后今天的这个场馆 是我们第一次海外行程然后去的一个其实当时台下并没有太多我们的克拉们但今天全部都坐满了我们的克拉们非常非常的感动想感谢你们最后我也想说我们三 B 一直很努力，就是想站在世界的最高峰，看到整个世界。最后把。 看到最美好的东西带给你们谢谢你们然后呢今天也在我们的演唱会上第一次的就是把我们集体的中文歌展现给大家呃算是一次很好的开始也是一个很开心的经历吧然后呃希望在未来的以后你们也可以跟我们一起一起我们也会更加努力的谢谢你们 teach yeah. yeah. Yeah, show! Yeah, show! Yeah. Yeah. Yeah. 오늘 되게 하루 반 홍콩에 사는 거지만 굉장히 즐겁게 논거 같아요. 짠! 어, 안녕~ 아쉬워요. 8월 31일 아, 2018-0831 이런 머리와 이런 헤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제가 네, 홍콩에서 또 끝내고, 형들이 지금 콘서트가 끝난 직후에 에그타르트를 그렇게 찾았다고 그렇게 맛있나봐요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고 이제 다음 지역을 일본에서 하는데 일본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투어, 해외 투어를 이제 홍콩으로 이렇게 잘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야! 야! 다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어서 어. 너무 좋고요. 너무 와주신 응. 호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늘의 네. 시작으로 저희가 한달반 한 정도 열심히 그렇죠. 많은,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들을 만나는데 어, 많은 멤버들이 늦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은 경험과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아그 다양한 지역들에서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시 네. Yeah. 네. 오늘 와주기 캐럿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진이는? 그러면 다음 지역을 딱 넘어갈 수 있게 아이돌 컷으로. 오케이. 좋좋 좋아. 좋아. 좋좋은데아 좋아. 아이아좋 안녕하세요 좋시 좋아. 요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라면이 먹고 싶어서 지금 나가주 네, 라면 아, 먹으러. 형은 염색하면은 항상 그 색깔 해. 너무 너무 밝으면 메이크업을 안할때좀 이상한데 이 머리는 뭐 메이크업 안 해도 형한테 먹고. 잘 어울려. 아 그래? 고마난 아, 진짜 안 해본 색깔이 없는 것 같아. 너는 진짜 많이 해봤지? 그 원색은 거의 다 해본 거 같아, 그지 맞아, 맞아, 맞아. 아, 어, 나잇질하는 그게 제일 좋아, 그 차슈. 아. 그럼 거기에 무슨 푸딩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어. 형, 매운 정도 어떻게 했어? 는 어때? 오도 괜찮아? 은 네. 그럼 나 6으로 갈게. 했어 국물 한 번. 어어 음. 음. 아. 기가 <웃음> 만나네 <그만> <웃음> <웃음> 형 파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이게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이거 너무 많이 있는가? 설렁탕도 많이 찾았아 파가 몸에 좋다지? 어파파 먹을지. 파 <웃음> 라멘을 <웃음> <웃음> 먹어보겠습니다. 이 네, 사슈랑 팜 오, 오, 오. 이렇습니다 오. 원래 이렇게 밤 늦게 먹는 게뭐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 요와 잘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먹게 되었습니다. 마차 알 아, 드푸딩이라는 건데, <웃음> 뭐 그거 같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이 좋아. 아, 일단 음, <웃음> 오빠, 뭐 핏줄 <피추> 너무 좋아요. 빽스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밥 먹고 소화시킬 겸 산책할 겸, 저희가 걸어서, 걸어서 호텔로. 걸어서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진짜 맛있어. 뭐 네? 치가 들어있어? 아.. 여기 사이타마 슈퍼레나에서 제 5회 공연을 하는데 오늘은 공연 전날 스튜디오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한국 퀴트랑 이제 투어 퀴트랑또 일본 퀴트랑 달라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연습을 하고 리허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지네 <웃음> 안녕하세요. 뭐, 지금 뭐하고 있죠? 저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과연 순간이는 브레이크 타임을 어떻게 보낼까요? 저요? 노래 들어요 <웃음> 노래만 듣나요? 물도 많이 마시고요 진행이 되게 너무 고리타분하시네요 <웃음> 제스타일이요 고리타분한 진행 하지만 이런 고리타분한 진행을 요즘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자 디노의 브레이크 타임은? 네. 디노는 브레이크 타임을 어떻게 보낸다? 저는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경우는 글쎄요 딱히 뭘안 하고 저 r 브레이크 타임 e That's r 이 g h t Who's she break time? Who's she break time? I'm doing a book and a book. Do you break t 정 m e Keep! Jonah, you didn't break t 제 정신을 브레이크 시켜요. 스마트폰 게임? 게임? 진짜 아, 게임을 아. 하고 있구나? 네네 음 일단 음 랑버논이 음음음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한다 음 hey!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넘어가 멋있어요. 보컬팀 리더거든요. 잘랑스습니다 남자 n g 만 a n 이분도 대 세대! 세대!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나파라키스트이팅 자, 세븐틴어드 네. 디테일 맞추면서 파이팅 파이팅 세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세대! 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보이줍시다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 힘내. 파 땀. 형이많이팅 파이팅 파이 저희가 둘이서 로켓이라는 노래를 했잖아요. 만들고 내고그 노래를 통해서 둘이서 굉장히 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프리스타일 댄스는 엄청 많이 추게 돼요. 그렇죠. 프리스타일.. 네. 필사적이죠. 어. 일본에서 로켓 무대 할때그 끝부분에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이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댄스를 무조건 쳐야 돼요. 갈발보 오늘 레프 응.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갈발보했을 땐 제가 이겼어요. 네. 안 내면 쟤인 거 갈발보. 갈보. 네 이번에 제가 제가요. 네. 그래서 수발. <웃음> <웃음> 재밌네 이거. 이거. 로켓을 통해서 번지 점프도 했었어요 저번에. 저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빨리 이걸 이룰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평생 번지 점프라는 걸 하게 될줄 몰랐어요. 사실 저희가 가사에 그 번지 점프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마추어맨 번지 번지. 그래서 그 노래 의 진정성을 위하여. 그쵸두발 에... 받고 나섰죠. 근데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 공연자 패스테이지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둡죠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렇게 어두운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공연장 백스테이지입니다 좀만 고래를면 공연장이 보이죠 자 이렇게 다 무대 밑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지금 예쁘다 소파 그 다음에 언행일치 의자 막 엄청나게 많은 소품들과 또 멤버들의 이동 여서 튀어나오고 저서 튀어나오고 했던 것들이 다이 밑에서 저희가 미친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 돌출무대로 나가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저 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여기가 바로 돌출무대 입구입니다.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팬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기 때문에 거의 쓸수가 없고요, 거의 기어다니야 돼요. 근데 그 끼어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다리 물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조차 최소화하기 위해 서 이런 레일바이크를 사용합니다. 도착! 다시 댕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아이다 드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자! 몰라! 하나 둘 셋! 와! 와! 왔어. 와! 네. 어, 디테일, 자, 디테일, 와! 디테일 디기일 신경이다! 야! 몰라! 우와. 우와! 자! 자! 야! 네. 야! 몰라! 아무거나 다 모르고 그냥 파티하자는 선언니 아, <S> <S> 우리 그 무대 조명 만네 맞는 거 아니고 밑에 캐러붕도 무대 oh, oh, oh, oh, oh, oh. 그 조명 맞춰서 색깔 바꾸니까 okay. 하면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약간 예쁜 풍경하면서 춤추는 거 같아. <SRIO> <목소리도> 난나장 <또 장시간> 지가 없어도 쓰면 계속 만 또 시에 드는 생각이 아 네, 정말 마지막이듯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오늘도 온 힘을 다시 했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나은 사회도 네. 정말 저희가 네. 주머를다시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아, 이렇게 좋은 추억 남길 수 있고 좋고 남은 4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멤버들도 다지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다음 두연날로 가볼까요? 네, 일 내일로. 내일로. 내일로. 내일로. 내일로. 내일로. 내일로. 내일로. 내로내일이내이 <웃음> <subscriber> 오! 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아! <웃음> 진짜 같아요. <맞�. acco médico�ę> 말도 해주고, 쓰레기 경력 없는 에너지를 나눠주면서 저렇게 이런 멋 콘서트 멋진 콘서트 만들어 가겠습니다.